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터라입니다네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와요 어, 사람들이 이제 막, 막판 막 진짜 그 스피드를 갖다가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어 왜냐면 연말연시 혼자 있기 그러니까 해마다 해주는 나홀로 집배를 갖다가 진 쫙 혼자 보게 생겼으니까 아주 막판 스피드를 내가 눈에다 그냥, 그냥 쌍라이트를 키고서, 달리는데,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음, 닝좀 할게요. <웃음> 어, 연말에 다가올 2년 중, 어? 저장해도 되는 사람. 걸러내야 되는 사람은 꼭 저장해야 된다는 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좋은 사람 있잖아요. 어 뭐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꼭 걸러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카드 뽑아놨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에 다가오는 인연 중에 어, 걸러내야 될 사람, 아니 저장해도 되는 사람, 걸러내야 될 사람, 되는 사람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사귀어야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남사친 좋잖아요 아니면 은뭐 남사친으로 있다가 정말 괜찮으면 남친도 될수 있는 거지 사람의 가능성 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 연말에 신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어 돈쓸 일도 많아요 음, 돈쓸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좀 금전 관리는 조금 조심해야겠어 음 너무 막 쓰면 어, 어디 봅시다 그래도 일본 카드는 금전 관리 잘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허, 어, 사람이 어, 허투루 막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음. 돈 관리 잘할 것 같네요 여기는 어디 봅시다 아 여기는 냄새가 또 나니 아음 어. 저기 막 여기는 이별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면 어, 아니면 어, 그전 연인한테 크게 어, 지금 당해서 슬럼프가 아주 빡세게 왔다던가. 그래서 어쩌면 연말 연세 보상 심리로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신나게 놀고 노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그 뭐지 이 아픔 음 이어둠의 이 슬픔은 곧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왜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웃음> 말은 딱 해놓고 이제 와서 본다. 응. 음. 음 어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그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지 어 우리 저기만 저, 우리 이큰 타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재회를 기다리신 분도 많지만, 재해라 명년, 치를 떠는 분도 많아서, 제가 솔직히 재해 얘기를 끝날 적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 왜냐면, 재회를 바라는 사람 vs, 재해, 재해, 치를 떠는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발, 저기, 만재회를 어, 바라지 않는 사람은 1번 카드를 좀안 뽑았으면 좋겠네.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은 그 전에 연인을 갖다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응.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착이 없진 않아요. 응. 없진 않다 보다 좀 남다르다. 그래야 되나? 응. 그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어린 왕자에서 보면은, 내가 가, 기르고 가꾼 것에, 어, 책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치, 아끼고, 그, 가꾸었던 사람을 갖다가, 비록 나한테 상처를 겁나게 많이 줬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실망도 진짜 많이 했어왜 실망을 했냐면은 그 여러분의 전 연인이 어, 이성 문제를 일으켰다고 라 봐. 왜 이성 문제라고 하냐면이 5번 컵 때문에 그래요. 어, 왜 5번 컵이 이성 문제냐면은 3 더하기 2는 5잖아요. 3은 뭐야? 삼각관계고 2는 뭐야? 그그 그... 대화나 소통, 감정의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동시에 어떤 그 뭐지, 음, 감정의 소통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트 비용을 더 냈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경제관념이 투철해요. 돈을 더 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딱 자기 그 마지노선이 있어. 그 이상은 더 쓰지 않았다라고 봐요. 음 근데 개 중에는 좀 다르지. 개 중에는 내 마지노선 밑으로까지 쓴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소드가 꼽힌 거야. 그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게 아니라 정 주고 정 주고 돈 주고 사랑도 줬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어, 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실망해서 그 삼각관계로 인해서 이게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진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 라고 하면 이거는 왜 안, 왕전이 안 무너졌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사람을 갖다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쥐고 있는 한그 사람이 만약에 갈 곳이 없다면 어디로 오겠냐라는 거지 음... Mm. 비를 피해서 있을 곳이 여기밖에 더 있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느낌이 안 난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과거의 연애를 싹지원했다면그 사람이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발을 돌려서 딴 데로 치근덕 되다가도 발을 돌려서 딴 데로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음, 그렇지 않나.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만 은 거기에 대해서 어, 그게 딱히, 그러, 이렇게 만나고 싶지만, 뭐, 또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온다라는 보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상상을 하잖아. 어, 오면 만나야 되나 뭐 이런 거나 혼자 나 혼자 이렇게 어, 히, 스토리를 쓰는 거지. 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들쑥날쑥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부재가 된 거잖아.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 허전함이 어, 그 허전함이 아픔보다 더 크다라고 보는 거지. 음, 아픔이 더 크면 허전함이 있어도 그냥 꺼져 할 텐데, 아픔도 크지만 그 허전함이 더 크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공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음,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했을 거라라는 거지. 허튼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믿고 힘들고, 어, 믿고 힘들고 배신감에 바들바들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내게 오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음.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래도 어, 이거는 아니지 뭐아 그래도 오면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러면서막 감정이 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응? 연말에 어, 저기 막 저장해도 되는 사람 걸러내야 되는 사람 했는데 딱거니 딱하니 이거 봐 어, 저기 막전 연인이 나오면 나들어 어떡하란 말이냐고 응 어디 봅시다 음이전 연인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볼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면은 더더있기 힘들죠 어. 자꾸 마주치게 된다 짜증나게 어. 그로 인해서 좀, 예민, 좀 예민하다 왜 마주치면 걔는 너무 잘 있어 어. 딱 보니까 너무 잘 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있다 보니까 어. 여러분은 그냥 그런 거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할 일이나 하자. 내할 일이나 하고 있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드문불출하고서 그냥 여러분 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할 일만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한답니까? 이할 일이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면서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조선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술을 넣고 있잖아. 어. 멀리 간 서방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술을 놓고 있는 그런 여, 여인의 모습이 딱 떠오른다. 음, 남자라면 음, 나, 나를 떠나간 사람이 다시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바라면서 어, 술을 놓는 모습. 그러나 그그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봐요. 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기상조라는 게있잖아 음. 여, 여러분 같은 여,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남자야 어? 어. 여러분이 남자인데 어. 다른 여자 여러분을 사귀고 있었는데 여, 다른 여자가 여러분을 사귀는 도중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하고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오래됐으면 뭐야 너무 잘 알아 응. 내가 아무리 밤에 야한 속옷을 입고 응, 후 하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거지 왜 너무 다 아는 몸다 아는 제스처 이런 거기 때문에 음. 어, 여러분들은 이게 밤에 덜 요염 했다 그래야 되나? 어, 덜 요염 했다. 어, 그러고 봐 미안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막 그런 성격이 못돼 물론 그렇게 하려고 애도 써봤지만 여러분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 성격에 맞지 않아요. 어, 밤에 확! 이로 와봐 자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일로 와봐, 자기야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간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어,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이 걸러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킵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그걸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은 일편단심인 것 같아. 음,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 아니 요즘에 21세기에 왜 이렇게 1편 다시 민들레가 이렇게 많냐고 남자들이 이 맘이나 안 돼요? 어, 남자라고 해서 미안해 남자도 1편 다시 민들레 있지 순정마초 어, 남자라면 순정마초인 거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음,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그저기막그 음. 좀더 폭넓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게 아닌가 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음,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하면 어, 돌아오길 바래요 진짜로? 그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올 사람이면 와. 왜, 제, 제, 제외, 그, 제외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냥 내할일 하고 산다예요. 음. 그 사람한테 뭐, 매달리고, 뭐 하고 그러면 더안 와. 어, 남자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럼 언제 오냐? 근데 진짜 안 오면요. 그 진짜 하나도 어쩔 수 없지만 매달리면 더안 오게 돼 있어요. 어 그나마 더어 얘가 왜래? 이 얘가 왜래? 이어 미저리 미저리 하고 간단 말이야. 여러분이 미저리처럼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정말 돌아오길 바라면요. 진짜 연락을 딱 끊어야 돼요. 딱 끊고 여러분이 조금 더 거듭나야 돼 진짜 돌아오길 바란다면. 그게 제, 그렇게 게그 했을 때 제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혹시 이 사람이 여러분 차단했어요? 음? 차단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이 카드는 분명히 매달렸어. 음, 매달렸기 때문에 차단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슬프지. 이렇게 슬프고 더더 더, 더 힘든 거야. 음... 더더더 힘든 거 이거 차단 당한 거 같은데 음 그런 거 같아요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이 사람 같아 그냥 여러분은 계속 그 뭐지 일렁이는 마음들 일렁이는 마음들 부, 배신감서부터 어떤 그리움서부터 이 사람의 부재 이 허전함 이, 이 모든 것들의 구렁텅이에서 아직까지는 헤어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음, 걸러내야 될 사람이 전 연인인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은요, 여러분한테 계속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계속 상처만 준다. 어, 계속 상처만 준다. 계속 상처를 주면서, 이게 뭐냐하면은, 이,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어, 무슨 이유냐면, 이 사람이, 아주 시로라기 같은 여지 하나를 남겨놓은 거야. 이게 고문이지. 어, 갈래면 그냥 완전히 희망고문 같은 거 하지 말고 확 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약간의 그 희망고문 같은 거 완전히 문을 안 닫은 거지. 왜냐하면 여차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음. 이거는 솔직히 옛 연인을 걸러내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서 어,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새 인연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막그 뭔가 다한 곳에서 탁다 쳐갖고 막, 막그 뒤섞인 그런 감정을 갖다가 풀어서 어느 정도 정리하려 그러면 이, 이, 이 인간이, 어.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에다가 그 돌을 던진다 그래야 되나? 음, 희망고문이지. 뭐 퉁명스럽게, 대로는 퉁명스럽게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왜 가스라이팅 하냐면 가지 말고 어디든 못 가게 하려고. 왜? 잡아둬야 되니까. 어 이거 정말 패폭해서 미안한데요. 그 스피어 타이어 있잖아. 그 보조 타이어 그거 자주 쓰나요? 먼길 가다 빵꾸나면 그때 잠깐 갈아 끼우고 다시 도착하면은 정비소 가가지고 어 그건 다시 그 제자리에 넣어놓고 새 타이어를 낀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보조받기로 갖다 내버려 둔 거예요.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음. 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아, 내가 봤을 적에 이 카드 상에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못 빠져 나오는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길이 많이 들었다.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갖다가 많이 죽여,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또 이제 답이 나오네. 음. 그, 옛날에 그, 그 어떤 영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시리즈가 1, 1, 시리즈, 1,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에서 그 이제 3번, 같, 3번 시리즈쯤 되면 나오는 제목이 하나 있잖아, 꼭. 뭐냐 하면은, 반격의 서망, 뭐 이런 거. 어, 여러분들이 반격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갖다가, 어, 이 가스라이팅을 한다고는 거갖다 여러분들이 캐치를 한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이제는 이렇게 해서안 되겠다. 왜? 오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놔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보내주지도 않고, 어, 그, 저기, 막, 그 차단을, 어,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동, 동향을 갖다가 좀 살피는 게 아닌가? 어, 자기가 필요할 땐 차단을 풀고, 어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볼라 그럼 휙 어, 중간 순간 차단을 풀어서 여러분을 갖다 감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뭐 어,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어, 어디 봅시다. 음. 자 내가 봤을 적에 아 내가 봤을 적에가 아니지 이 카드로 봤을 적에 이 카드로 봤을 적에. 어 맞아요. 이 사람은 여차 뭐 여, 여러분한테 돌아오겠다는 마, 계산이 서 있던 거야. 그럼 왜 나갔어요라고 하면 그치 새로운 것을 갖다가어 왜냐면 너무 익숙해져서 나를 그 한번어 저기 막그 환기를 시킨다 그래다 내그그 유격 유교, 유격이라 그랬던 그런다. <웃음> 딱히 생각는 말이 없었어. 그 뭐야 성역 유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좀, 새로운 걸 갖다가, 어,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개척하기도 나가지.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버릴 이유가 있나요? 없지. 왜? 여러분, 여러분만한 사람이 어딨어? 어, 저기, 막, 착하, 일단 착하다. 어, 일단 착하고,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니까, 그, 외길, 외길을 간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가는 거라는 거지.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아끼고, 아, 사람이 아낄 줄 알아요. 인연을 아낄 줄 안다라는 거야. 이런, 그, 연애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여자가 딱 이런 여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이 1번 카드를 뽑은 사람은 뭐야? 좋게 말하면 남자가 버리지 못하는 여자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치, 호구라는 거지.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어 아, 정말 아니 그렇게 아 저기 아까만 아껴라도 주던가 이게 뭐야 완전히 자기 욕심만 채우자는 거잖아 음 그래서 그래요 음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지, 완전지 욕심만 차리자는 거지 뭐야 음아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 개중에는 음, 기다리는 사람이 돌아오기는 할 거예요.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음,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편하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마냥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이미 역사는 쓰여졌잖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언젠간 이게 나한테 어, 언젠간 이게 나한테 족쇄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어, 어, 진짜 개중에는 제외가 가능하겠어요. 응, 가능하겠다. 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 사람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희망적, 희망적인, 어, 희망을 품고,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서 가지만, 이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라고 해서,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이 이, 이 여러분하고 있는 게 편하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왜 왔어요? 라고 하면, 딱히 갈 데가 없어. 음,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어, 그럼 왜 내가 편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음, 그런 거야. 그, 좀,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 좀 감정기복 같은 것이 있어. 그래, 감정, 착하긴 착한데, 감정기복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힘겨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좀 허신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가끔은 응? 저기 뭐야, 그래 뭐 그래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뭐라면서 이렇게 좀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좀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 생그 여러분들은 좀 잠수 타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지 삐지만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잠수를 탄다라는 거예요. 어, 사람은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한데 잠수를 탄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조금 힘겨워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있으면은 그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야. 나 어디 나가서 갈 데는 없어 이 사람이 어 다른데 한 눈을 판 것도 색 다른 걸 원해서 원해서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안 하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어, 그런 것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그 숨통이 조금 그랬다 그래야 되나 아 미안해요 진짜 패폭해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이성한테 돌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야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지만 이게 쌍방이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을 기다린 건 맞지만 이 사람을 기다린 건 맞아요 기다린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내가 있잖아. 한번쓴 역사가 지워지나? 그게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아무런 그, 그, 흑, 흑, 잿빛 역사? 흑, 흑역사, 어. 응. 흑역사가 없었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응. 여러분이 조금 그게 오래 가잖아. 근데, 조, 그 부재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워했긴 했지만 일단 돌아 와 막상 돌아보니까 와그 흑역사가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쌍방이 조금 힘든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너무 재회를 갖다가 섣불리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할 거예요. 음, 노력은 한다. 그럼 선생님 재회하면 안 됐었던 건가요?라고 말하면. 재해를 할때 하더라도, 재해를 음, 할때 하더라도 음, 좀 시간을 더 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음,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금 음, 흐려졌어야 돼. 어, 미움이 좀 흐려지고 그리움이 더 커졌어야지. 그때 했었어야지. 그래 그나마 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지. 그게 자꾸 흑역사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재해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재해하고 나서 여러분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원하고 바랬지만, 진짜 재해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어,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어, 일단 해놓으니까, 그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재해를 안 하자니 영영 놓칠 것 같고. 어, 재해를 하자니. 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여러분이 갈등 구조에 놓인 거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인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새로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집착이 있거든. 어, 집착이 있어서 어, 저기 막. 그이 사람을 완전히 내려놔야지. 뭐 걸러낼 사람도 들어오고, 키팔살 어, 저장할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사람이 놓아지지가 않는다. 아니면 그, 저기, 막 반대일 수도 있지,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어, 저기, 막 집착이 심해서, 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카드 흐름상 볼때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닌가. 카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카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어, 카드의 흐름상 여러분이, 어, 집착이, 있, 있다. 그 집착 때문에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이어나간다. 이어나가지만 어, 흑역사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어, 이게 헤어지기 전에 그 모습 흑역사 있기 전그 모습으로는 돌아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지 아니한가. 음, 괴롭지 아니한가. 아니 이 연말에 걸러내야 될 사람 안 사람 이거 갖다 저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요. 응. 음. 음, 근데, 이거 봤을 때는요, 어, 두 사람 다, 어, 이, 여러분보다, 어, 비록 여러분을 실망시킨 게이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었지만, 어, 음, 실질적으로, 어, 이 관계를 더 놓기 싫은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이 잠시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린 건, 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그때 여러분들에게 답답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성적인, 이성의, 난을 일으킨 거지. 한마디로 난을 일으켰는데, 음, 난을 일으켰는데, 음, 어쩌면은, 어, 예, 이 헤어지고서 불락을 하잖아요? 차단을 하면, 차단을 한 커플들이 다시 재열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대요. 차단을 안한 케이스보다. 왜 그러냐 하면, 차단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 응. 차단을 안한 거면은, 아이,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면은 차단을 안 한대요. 그렇지만, 정말 좋아했거나, 진짜 싫었거나, 둘중 하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단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재,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암튼, 어이 카드는 이래 내가 봤을 적에 이 카드는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이 이 과거의 연애를 갖다 저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다른 사람이 안 보여? 여기 다른 사람이. 음 그럼 재해는 가능한가요? 그러고 봤을 적에 음 재해가 가능한 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다야 다는 그렇지 않아? 음, 다는 그렇지 않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간절히 안 원하는 사람은 안 만나도 돼요 어, 간절히 안, 안 만나도 돼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는 거야 어, 자기의 선택이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니, 아닌 니라 거고 뭐전 연인한테 연락이 오면 본인이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어, 선생님 귀찮아요 저희 그 인간 싫어요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게 아까웠으면 자꾸 연락을 했겠어요 즐겨요 음 그런 거야 자 1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에 다가올 인연 중 저장할 아 저장해도 되는 사람 어 걸러내야 되는 사람 아우 죄송해요 재충해요 아 이거 뭐지 아 여러분 왜이래 아, 왜냐고 다짜고짜 왜이러냐고 제발 과거의 인연은 내려놓읍시다 어. 음, 저기 뭐 과거의 인연은 내려놔요 어. 아니, 연말 연시에, 저기, 이 좋은 때왜 과거의 인연을, 나, 왜 이게 이해가 가? 왜그 연말은 다가오는데, <웃음> 연말은 다가오는데, 사람이 다 마음이 싱숭생숭 하거든. 제 주변에도 난리 났어요. 연말에다 보니까 싱숭생숭 하니까, 눈에다 그냥 쌍라이트 느끼고서 연인을 찾아. 그래서, 연말의 특성상, 연말의 특성상, 제외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왜 다른 대안이 없잖아. 다른 대안이. 아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아 솔직히 그래요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재외를 해요 만약에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 선생님 저는요 제 전남친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전여친이 좋아요 그러면은 가야 뭐재외를 해야지 진짜 좋으면 해야지 어디 봅시다 음 좋다는데 뭐 내가 행복하다는데 해야지 뭐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이것도 와,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일이죠? 1번, 2번 연달아? 어, 왜요? 라고 하면. 이거, 이거 제외카드인데, 이거, 영락없이. 음. 영락없이 제외카드예요. 어. 영락없이 제외카드다. 왜 그렇게 냐면 음,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음,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데 여러분은 고민된다? 라는 거지. 음. 당연히 고민되지. 헤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을 텐데, 어. 뭐하러, 어. 근데 여러분은 딱히 재해를 갖다가 기다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아, 꼭 재해여야만 돼? 라는 거 있잖아요. 아, 난 재해는 싫은데. 근데, 연락오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나? 어디 봅시다, 연락오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지. 음. 그런데, 이게, 그 사람도 딱히, 어, 뭐, 박력 있게 막, 이렇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처음부터. 그냥, 간본다 그래야 나 맞아. 이 커플은, 재회가 싫어. 응, 음. 아, 이, 이번 카드는 재회가 싫어요. 음. 싫다기보다, 어, 아, 그 새끼, 아, 그새끼그 <웃음> 인간 말은 듣기도 싫어. 남자 같으면, 아, 그, 개걔 그, 말은 듣기도 싫어. 뭐, 이런 거지. 어. 그, 듣기도 싫어라, 그런 거야. 근데, 돌아오려고 하는 거지. 왜 돌아올라라고 하냐, 라고 하면, 뭐. 어디 봅시다. 음 근데, 돌아와도, 뭐, 이, 이렇게 돌아와? 음. 뭐, 뭐 뭐라고 하면 저기 말뭐 어, 사랑하는 나의 파랑새 그대의 눈은 언제나 아름답소 그대의 눈을 보면 내 심장이 언제나 이렇게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내가 헛웃음에 나서 와 봐주겠는데 어 그지꼴로 하고서 어. 그지꼴로 하고서 어. 왜냐면 다안 됐거든 왜왜다안 됐냐라고 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어, 진정성이 없는 마, 만남을 갖다 추구했기 때문에 다안 되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오 돌아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연락이 오는 것까지는 치, 쳐. 근데 무슨 연락이 그따위로 오냐라는 거지. 응. 어떻게 얼마 시건방을 떨면서 온다라는 거지. 응. 아니, 저 이제 500m 앞에서 무릎으로 겨와도 받아 줄까 막간데 시건방을 떨면서 오면 받아 주나요? 안 받아 주지. 그런 거예요. 어, 자기는 뭐 그런 거지. 거짓골로 하면서 오면서도 그런 거예요. 음그 저기 막그 동방신기에 그 주문이란 노래가 있잖아요.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빠져, 헤어날 수 없어. 뭐 그런 거지. 진짜 미친다. 어. 그래서 뭐. 뭐뭐겠어요다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너랑 나랑. 응. 어, 너는 내게 미쳤으니까. 넌 내게 빠졌으니까. 어 내가 아무리 거짓 꼴로 해서 오, 오, 오더라도 너는 나를 거절할 수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자기 맘대로. 어 너와 나는 또다시 어 사랑의 대화를 나눌 것이며. 어 너는 어 저기만 뭐, 내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음. <웃음> 왜요, 여러분들? 헛웃음 나와요? 아니, 뭐, 이,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뭘 어떡하겠어. <웃음>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아,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나도, 어. <웃음> 나도 뭐 이렇게 이리하고싶어서 하겠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음, 그런 거지. 응, 음, 맞아. 응, 음, 여러분들은. 딱히 뭐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딱히 움직이, 움직이지 움직이 않아요 왜? 칼자루는 여러분이 잡았는데 뭐하러 움직이겠어 음, 뭐하러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니어도 주변에 어, 저기 뭐 여러분한테 그래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 어제 잠깐만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딱히, 뭐, 이사, 이사람 아니어도, 음 여러분들이 좀 곰, 곰곰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왜냐면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딱히 누구한테 마음이 확 가는 건 없어 마음이 확 가는 게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혼자 된 김에 어, 싱글로 있는 김에 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가족하고도 좀 어울리고 내가 못했던 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고 봐요 음 그럼 잠깐만 연말에 이거 다가오는 이 사람 좀 한번 볼까 이 사람은 어떤가 음 어, 어디 어 봅시다 이재회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재회 쪽은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그재회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그냥 혼자만의 착각 응, 혼자만의 착각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것 같다 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기는 많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어, 생각이 많기는 많다. 연말에 이쁘게 하고, 어, 저기 친구들하고 잘 놀러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생각이 많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 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 왜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연말에 다가오는 주변에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 내가 봤을 때도 딱히 저장해야 될 사람은 보이지 않아 응. 응. 걸러내야 될 사람도 딱히 보이지 않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걸러내 저장할 될 사람이든 걸러내야 될 사람이든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음전 연인이 먼 개소리를 하고 뭐연락 온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지랄하네. 그러고말 것이고 어. 주변에서 어 해미 해미 그대 눈은 너무 아름답소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할 어, 그럴 것 같고 어. 그냥, 딱히, 어, 그럼 진짜, 이렇게 하면, 아니, 여러분 왜 그래요? 어, 내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 주변 사람한테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지? 나더러 리딩을 어떡하라고 이렇게 액션을 하지? 와!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냥, 철벽 치고 있을 것 같아. 그 누가 온다 하더라도. 물론 생각은 많을 수 있어요. 응, 생각은 많을 수 있다.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제스처가 있기는 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 어 자신감들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왜 자신감이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 귀에 다 눌려. <웃음> 여러분 귀에 다 눌려 가지고 그 누구도 어그 누구도 이렇게 어 섣불리 다가올 수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한테 다가올려 그러다가도요. 좌절하고 돌아간다. 어. 루저가 돼서 돌아가요. 여러분들 귀에 눌려 가지고. 어, 너무 어 차, 이게 손 보여? 어딱 이르 이르 이르 이니까 아무도 못 온다라는 거지. 음. 까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저장할 인간도 없고 어, 걸을 인간도 없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갈등은 되기는 하는 같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외롭고 쓸쓸하 쓸쓸하잖아. 연말에 어, 연말에 쓸쓸하니까 어 맞아요. 어그 여러분의 그, 어떤 제스처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마음 깊은 곳에는, 그치, 어, 슬픔이, 어,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슬픔이 흘러,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가.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걸러내야 될 사람을 말해주고 싶은데,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걸러내야 될 사람 저장해야 될 사람 말아주고 싶은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의 제스처가 강하지가 않아 어, 뭔가 사기성을 띄고 온다거나 뭐 강하게 여러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어, 왜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러기 때문에 꾼들이 들러붙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아.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개 중에 아주 개 중에는 이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어 어떤 제스처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 눌려서 오질 못해, 마음은 있어도. 그렇다라고 보니까, 어, 저기, 막, 그냥, 그, 아, 이 말을 해야 되나? 어, 이 말을 해야 되나? <웃음> 뭐라고, 선생님, 그러면. 아, 미치겠다, 진짜. 어. 어? 미치겠는데? 왜요? 이렇게 기다려봐요. 음. 전 연인이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은, 음, 그, 조짐이 보여.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전 연인이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음, 왜냐하면 여러분 아그 미련이 좀 남아 있거든 여러분한테 미련이 남아 있는데 걸러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음, 걸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래도 전 연인 같아요. 왜전 연인 같냐?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 그 힘들게 할 사람 같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전 연인이 여러분한테 온다면 음,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음, 맞아요. 왜 힘들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전 연인이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어, 뭔가 작정을 하고 오는 게 아닌가 어, 왜, 무슨 작정이요 라고 한다 그러면 뭐, 뭐 뻔하지 않나요? 음, 돈 문제 얘기하겠지? 음, 돈 문제를 얘기할 것이다 어, 왜돈 문제를 얘기하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음, 뭘 하고 있었던 게잘 되지 않았어요 어, 잘 되지 않아서 약간 금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해줘야 되냐 말, 말아야 말 되냐 좀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이 전 연인이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는 거 봤을 적에는 이게 그냥 연인은 아니다 싶지 어, 그냥 연인은 아닐 듯해요 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고민한다는 거야. 그리고 해주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게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음 여러분이 이, 이걸 갖다 냉정하게 생각한다. 맞아. 고민을 한동안 살짝 마음을 흔들려서 고민은 해요.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내전 연인이었잖아. 어. 뭐그리고 이걸 갖다가 고민할 정도면은 그냥 연인은 아닌 듯 싶어. 음. 고민을 하다가 긍정적으로 고려하다가 결국은 아니다 싶어서 여러분이 걸러내는 것 같아. 음. 걸러내야 될 사람이 옛 연인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장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지. 저장해야 될 사람.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은. 주변에 누구를 안만들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 꽤 있어. 꽤 있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펼쳐내지 못한다라는 거지. 왜 펼쳐내지 못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눈에 안 차요. 음, 안 차고,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기에 눌려서 오지를 못해. 음, 기에 눌려서 오지를 못한다. 아, 일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음, 여러분애들이 음, 맞아. 재회는, 재회는 안 돼요. 재회는 불발. 음, 안 되는 게 좋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아, 저기, 막, 갑자기 컴퓨터에서 띵 하고 뜨는데, 그거, 그거 뜨네요. <웃음> 카드 섞고 있는데, 그 이승기, 이승기 얘기 뜨네? <웃음> 어디 봅시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음, 개 중에는, 개 중에는 제외해가지고,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네. 응, 음, 다 이렇게 막은 게 아니었네. 막은 사람도 있지만, 그전 연인 한테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다고 또 돌아서네 또 떠나요 음. 그니까 전 연인은 받아주지 않는 걸러낼 사람인 것 같아 걸러낼 사람 그러니까 저장할 사람은 없어 왜그 여러분들의 기회 눌려서 다가오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 걸러낼 사람은 전 연인인 것 같다 음, 전 연인이 여러분한테 또한번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게 아닌가 어, 상처를 주고 떠나간다 음,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는데 누군가 여러분한테 어, 그냥 가벼운 그냥 감정 어, 여러분을 갖다가 주변에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어 저장해도 돼요. 어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마음에 들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심심 여러분이 우울 울적할 때 여러분이 울적할 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여러분이 울적할 때 여러분을 갖다 헛웃음 나게 해주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얘가 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서 황당한 정도로 웃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면 은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 이상형이라는 라 거지. 어,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이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면 어쩌면 누나 누나 하면서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 어, 연하의 남자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하고 꼭 연, 연인이 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누나 동생으로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남자라고 하면은 어, 오빠 동생으로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은이 사람이 멘탈이 너무 어려서 여러분하고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성숙하니까 어, 성숙하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어, 저장해도 될 사람인 듯해. 음. 그냥 누나 동생 오빠 동생 이렇게 심심할 때 나가서 같이 밥이나 먹고 어, 저기 막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왜냐면 이 친구가 되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음, 만약에 있다면 음, 여러분이 되게 힘들 적에 여러분을 갖다가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연인으로서는 어, 힘들어요. 연인으로 가면 상처를 받아. 그러나 어, 누나 동생 오빠 동생으로 가는거는 상관이 없다. 라고 봐. 음, 맞아요. 음. 그냥 그렇게 가벼운 삶은 딱 좋을 것 같아. 음. 자 2번 카드 어, 2번 카드 어, 맞아. 그, 그, 저기 그 친구하고는 괜찮아. 연인으로 가면 안되지만 그냥 아는 사람으로 뒀을 때는 괜찮다. 주변에서 어울리 어울리기 좋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있으면 왜냐면 이걸 본 사람이 다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에 있으면 괜찮고 전 남친은 조심해라 왜 진짜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두번 비수를 꽂고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킵해야 될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 말한 그 사람. 음 그냥 아는 지인, 동생, 응그 음, 그 정도로. 자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연말에 다가올 인연 중, 음, 저장해도 되는 사람, 아니, 그런데 음, 걸러내야 되는 사람, 어디 봅시다. 음, 반복되는 일이라 무엇이 반복이 될까? 어, 무엇이 반복이 될까? 반복되는 일 때문에 어, 고민이 된다. 어. 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죠 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면 운명일까요 아니에요 어, 그런거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이다 라는거지 그 무엇이 반복이냐 라는거지 무엇의 반복일까요 어디 음, 봅시다 어, 여러분은 어, 성격이 어, 불같아요 불같으면 이 불같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어, 화, 어, 끈하지 화끈하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거지. 음. 여성인데도, 여성이면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 진취적이고, 어, 그냥,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긴 거고, 딱 이런 거고, 남자, 남자라면, 그치,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라, 이게 딱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격에 맞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음. 아래 봅시다. 음, 오 여기는 잘 나가는데, 어잘 나간다. 모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음 새롭게 들어간 일들이 어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사회적으로 어, 사회적으로 일이 되게 잘 풀리고 있다. 그건 다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한 덕분이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주변에, 그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연말에 다가올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라는 거죠. 누구냐, 라고. 어, 그 사람이 누구냐. 어, 여러분보다는, 어, 여러분보다는, 어, 어그 직장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직장 상사일 수 있는 거지. 음, 만약에 직장으로 따진다면, 음. 근데 만약에 직장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모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뭐 그지 무슨 장급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 일반 회원에서 조금 더뭐 어, 완전히 뭐 일반 회원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된 어,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약간 조금 낫다 라고 보면 돼 지위나 모든 면에서 낫다 여러분들이 조금 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음. 그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가 어 일이 조금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닌가? 왜 갑자기 안 되냐라고 하면, 음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여러 명이나 하고 성향이 약간 다른 게다 뜻다라고 봐. 어이 사람은 쪽그 사람은 조금 어 어. 여러분들은 좀 성격이 급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도 급하긴 급한데 여러분보단 덜 급해 덜 급해가 달려 올라다가 아 그래도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 여러분들이 이, 사, 이 사람이 이사 여러분한테 어 마음은 그래도 이, 마음이 좀 입대 말았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만큼만 어이뭐뭐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말에 뭐 하세요라든지 아니면 그냥 도, 돌리는 말로 한게 아닌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노한거 같아요 음왜 아이 여러분들 그런 거 싫어, 싫어하지 싫어 그런 거 싫어한다 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려오다가 여러분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라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왜 싫었냐 라고 하면 음. 어 그냥 뭐 남자답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도 어, 나보다도 좀내 음, 아랫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그그 그 직장에서 직장 그 후배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후배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사회적인 입지가 여러분보다 좀 작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보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음, 나쁘진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될듯될듯 될듯 하다가 안 되다가 갑자기 금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어, 갑, 갑자기 금물살을 타게 된다라는 거죠 어, 한번안 됐다 한번안 됐었던 관계다 어. 아 뭐지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음, 왜안 됐을까 한번안 된다는데, 갑자기 금물살을 탔다. 금물살을 탄것 같지는 않고, 이것 때문에. 음. 어... 아, 이게 참 애매한데요? 어, 여러분이 이게 그런 것 같아. 조금 마음이 생기려다가, 어, 그냥, 음...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좀 뺏긴 느낌이 나는데? 음 뺏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생기려다가 갑자기 뺏긴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음왜왜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여러분 지금 귀 쫑긋하고 듣고 있었던데 결론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고 음. 결론이 이렇게 나가 이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도 <웃음> 저도 당황을 했어요 당황했어요 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아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을 놓으면 안돼왜막 이게 마음을 놓면 으 이렇다니까 음 근데 뭐 나쁘진 않다 왜 나쁘진 않냐라고 하면 아. 왜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다안 되지 될듯될 음, 될 듯하다 안 되고 될듯될 될 듯하다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네 인연들이 음, 이성이 다가오긴 다가왔, 다가왔다가 아니면 다가오지도 않고 음 그냥 주변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닌가? 어, 뱅글뱅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다가올 사람이 있나요?라고 보면은 다가올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어, 근데 왜안 다가오나요?라고 하면 음 <웃음> 여러분이 조금 급한 게 아닌가 싶어. 어,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아까도 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성격이 좀 급하다. 어, 급해서 그 희한하게 그런 것 같아. 다가오는 이성들좀 침착해요. 여러분들의보에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급하고 상대방 좀 침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음, 이게 엇박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가오다가도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 급하게 다가오니까 뒤에서 발을 빼는 거지. 음,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데 나 그렇게 빨리는 싫다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반대로 됐어요? 어, 보통 어, 여자가 좀 빼고 남자가 달겨드는데 여기는 좀 반대가 된것 같아. 어, 죄송해요. 음, 그, 그렇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급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이 이, 이 카드가 왜 나왔나 했어 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사람 이제, 이제 보면 다가오는 사람 이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 좀 천천히 다 천천히 가자 어, 천천히 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음. 다가오는 사람들요 이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 뭐, 개, 뭐, 100%는 아니어도, 만약에 뭐, 세 명이 다가오면 두명 정도는 괜찮다라고 봐야지. 음, 모든 사람이 다 괜찮지는 않지. 어, 맞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안 되는 것 같아. 음. 서둘러가지고 다 도망가는 것 같아. 음. 서두르지 말아요. 그리고 마음을 너무 보여주지 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가, 왜 그러냐 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 성급, 어, 저기, 막, 서두르는 경향도 있지만, 좀 솔직해요. 근데 남자들은 솔직한 거안 좋아해. 그럼 거짓말 하는 거 좋아하래? 아니, 거짓말 하는 것도 안 좋아해. 그럼 뭘 좋아하나요? 라고 하면은, 어, 그, 신비감이 드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지. 어, 그래야지 도전하고 싶다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클리어한 사람 굉장히 클리어 오히려 이 클리어한 사람이 되게 좋은 건 맞아요 되게 클리어한 게 좋은 건 맞지만 이 연애에서는요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조금 숨길 줄도 알아야 돼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음, 먼, 하, 너무 몇 발짝을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 그냥 상대방은 일단은 알아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나간다고 해야 되나? 축지법을 써서 휙휙휙휙 이렇게 나가니까, 어. 그냥 이, 이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걷고 싶은데, 여러분은 쭉쭉휙 나가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럽,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뒤로 물러난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나요? 그럼, 에. 네. 어, 다 괜찮은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왜 구설이 이렇게 끊이지 않았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은 뭘 숨기질 못해. 어, 뭘 숨기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냥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만천하에 다 이렇게 오픈이 돼 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건 아니야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뭘 하나를 나는 요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어, 저기 뭐 소문 한열 개가 나 버리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 문제가 아니었었나 여러분들의 걸림돌 음. 너무 성급하다, 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맞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몰라, 이 연애고 나발이고, 난 이제 안할 거야. 아, 듣기도 싫어. 어. 잘 되지도 않고, 음. 잘 되지도 않고, 뭐, 해볼라! 그러면 깨지고, 해볼라! 하면 깨지고, 그러니까 잘 되지도 않으니까 짜증난다, 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왜울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지 뭐 저기서 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니들이 그러고도 남자야 뭐 이런 거지 음, 남자분들이 본다면 남자분들이 조금 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저기 막 너무 오픈을 하니까 상대방이 조금 뒤로 물러난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럴 수도 있고 음, 맞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그, 연예인들도 봐, 신비주의, 자기 개인 사생활을 갖다가 노출을 안 시키잖아요. 왜 노출을 안 시키겠어? 이게 순수하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순수하지 못하게 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 남들 잘 되면 배 아프니까 막 악플 달잖아. 막 악으로 깡으로 그냥? 막밤새워서 눈이 토끼 눈이 되면서도 악플을 왜 달겠어요? 남잘 되는 꼴못 보겠다라는 거잖아. 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도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런 거지 나는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하니까 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나는 못하는데 쟤는 하니까 나는 고백 못하는데 쟤는 고백하니까 어 이거 뭐야 그막또 그러니까 앞을 달고 막 이러는 거예요한마디로 음. 뭐다 어. 잘났다라는 거지 음. 맞아맞아 맞아. 그러니까 항상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계속 될 듯하다 안 돼. 음, 될 듯하다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 제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있나요? 없어요. 음, 여러분이 주변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없어.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잘못하면 걔는 아마 초 초주금 될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반쯤 <좀> 죽여놔. <웃음>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한테 해코할 사람은 없어. 어, 아 죄송합니다, 어리봅시다. 어 주변에 사람은 있 하나 한 사람은 있기는 한데, 응.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응.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킵해도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어 호호호 이게 누굴까? 음. 아, 자, 뭐한물한 자, 한 모금 마시고 어, 목이 말라. 잠깐만요. 음. 내가 왜이 중요한 순간에 물을 마셨냐라고 하면, 어 이게 어 되게 중요해서 물을 마셨어요. 음. 조금 음. 여러분한테 좀침착하게 좀 내가 리딩을 하고 싶어서 왜 그랬냐라고 하면 누가 나타나? 이거 보여? 이거 보여요? 어, 이것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신 거야. 음, 왜 그것 때문에 물을 마셨는지 내가. 아니,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누구냐라는 거지.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어,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번에 여러분한테 달려왔다가, 뭔 이유로 갑자기 안 돼서,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나. 그, 여러분이 순간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안 됐다 라고 봐 어, 갑자기 안 됐어요 어. 왜 갑자기 안 됐냐 라고 하면 뭐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트리소드가 꼽힌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때 뺏긴 것 같아 어. 어, 누구한테 뺏겼다라고 봐. 어, 실망을 했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이런 카드가 나서 와 내가 아까 되게 많이 당황을 했거든잘 나가다가 음, 잘 나가다가 이 사람하고 거의 될 뻔했거든.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안 됐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 그러니까 전에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게 전 남친은 아니에요. 전 남친도 아니고 살짝 묘한 기류가 있었던 사람이라 그럴까? 어. 그 사람하고 이 연말에 다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그 사람 어떤데요? 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응,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사람 똑똑해. 어, 사람 똑똑하고, 오, 어, 그 사람하고 괜찮, 괜찮, 저기, 막,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는 아니죠. 근데 지금 연달아 좋은 게 계속 나왔어.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만 뽑고 싶어. <웃음> 난 여기서 그만 보고 싶어. 그냥 스탑하고 싶어요 리딩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중에 이상한 거 나오면 내가 또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신 거야. <웃음> 일단은 가볍게 시작할 것 같네. 어. 가볍게 시작할 것 같아요. 왜 가볍게 시작하냐라고 하면. 조심스럽다 그래야 되나 한번 이게 있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시작할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가슴이 좀 콩닥콩닥 하지 않을까 싶어 어 가슴이 콩닥콩닥 하지만 이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뜨겁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뜨겁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조금 어 가볍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게 꼭 사랑이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이 사람한테 좀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지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갈수록 카드가 커졌어야 되는데 갈수록 카드가 작아진다라는 거지. 응, 작아진다라는 것은 어, 가슴이 콩닥콩닥 했다가도,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어, 되짚어 보는 게 아닌가. 음 그냥, 그냥 무조건 마냥 기뻐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에 이게 있잖아요. 어, 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어, 마냥 좋아할 수는, 아는, 아, 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지. 어, 나 그만 보고 싶어, 진짜로. <웃음> 아, 이, 이 왜냐면 덮어으면은 이상한거 나올까봐 왜요 어, 어,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레다에 잡혀서 그래 음 뭔가 레다에 잡혀서 근데 여,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카드를 끝내면은 혹시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사귀어서 어, 만약에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또안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더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스탑하고 싶은데, 음. 그래도 걸러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카드에서 봐야 되니까,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뽑아요. <웃음> 무거운 마음으로 어 봅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마냥, 처음에는 이렇게 가슴이 뛰었다가, 이렇게, 마냥 저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평정심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 평정심을 찾으려고 하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달려오다가 길을 틀어서 딴 사람한테로 가서 여러분한테 한번 상처를 줬다는 거지 물론 그때는 여러분들을 사귀지 않았을 때니까 따질 수도 없었어요 따질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하고의 뭔가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이 아닌가라는 그냥 희망을 품어보지만, 그도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왜 뜨겁지 않냐라고 보면, 음, 아, 이 사람이 뭐 능력면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만, 남자로 봤을 적에는 그냥 중립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중립을 요가 좋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상중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 중하고 상에서 한그 중간에 한 이게 이게 상, 중, 하야. 중 어, 상이 여기고 중이고 여기가 하라고 쳐요. 그럼 중에서 약간 요정도 위치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중에다 놓으면은 이 사람이 간을 볼것 같고 그렇다고 하에다 놓으면 또 떨어질 것 같고 요쯤에다 놓으면은 이 관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왜 그러냐 하면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다가 틀어서 딴 데로 간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어떠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게뭐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냐 하면 은 여러분하고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저쪽 있잖아요. 틀어서 같이 가그 거기도 약간 어 뭔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거지. 음. 인간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친한 동료로서 동료나 아니면 아는 사람 정도로 있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인간적으로는 괜찮아요. 사람 똑똑하고. 음. 저기 막뭐 판단력도 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음, 다 좋은데 연인으로 두고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이 연애에 조금 서툴러요. 어, 여러 해 서투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가도, 왜 자꾸, 이 사람이 갈등을 느끼냐면, 여러분이 연애에 서투르기 때문에, 어, 어 인, 관심이 느껴서 왔다가도, 얘기하다 보면은, 어, 이 사람이, 아, 아, 아,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지. 음,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냥 딴 데로 갈까? 아, 그냥 여기 있을까? 아, 막 이게 그런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살갑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 하지 않나 싶어. 왜냐면 내려놓기도 아깝지. 어, 내려놓게, 왜냐면 여러분이 순수하거든. 순수하고, 진짜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이 너무 좋다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연인으로 가려고 하니까, 뭔가, 그치, 뭐가, 저게 뭐, 이렇게 신비하거나, 어, 뭐, 가슴 설레거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어, 그런 게 조금, 음,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도 이렇게 왔다가 다시 틀은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인간성으로 볼때참 괜찮거든 담백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가 아또 얘기하다 보면 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길을 갔다가 못 잡는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이 갔다가 이거 이거 있잖아요 아 이걸 갔다가 반복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킵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사람 뭐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인간적으로 그렇게 킵해도요? 왜요? 라고 한다 그러고 하면은 음. 왜요? 라고 하냐? 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누군가가 또 다시 올수 있어. 음, 그게 누군가 누구냐 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의 전 연인이 좀 달달 했어요 음, 스윗했어요 부드럽고 어. 어쩌면 은전 연인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전 연인을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 그 친구는 참 달달했는데 왜냐면 은이 사람은 달달한 건 없어 어. 달달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딱히 이 사람이 간다 그래도 안 잡았던 이유가 이 사람은 달달한 건 없어요 어. 좀 인간미는 떨어져 사람은 똑똑한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연인를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 걔는 참 스윗했는데, 그치? 전 연인은 참 스윗했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참 잘했죠. 어, 참 잘했다라고 봐. 음.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보면은 맞아요. 음. 이 사람하고는 그래 그 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호기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어, 관심이 있는 건 맞지만 어, 이 사람도 딱히 여러분이다라고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거예요. 음, 결정을 못 내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요?라고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가져가 보세요. 어, 왜 그렇게 저기 하냐면은 뭐 인간적으로 두는 건 나쁘지 않아. 음, 이, 이, 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 어떤 면에서 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좀 분석 능력이나 이런 건좀 뛰어나거든. 그렇다 그래도 너무 다 믿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그, 항상 선택은 본인의 몫이잖아. 어, 그냥 참고로만 하라라는 거지.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둬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지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을 사귀는 걸 즐기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 사람을 사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 것 같아. 어,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 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버려둬요.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될 사람이면 되겠고, 어, 갈 사람이면 가겠고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관계로 있을 것 같아요. 음 카드 상으로 보면 계속 이런 관계로 있을 것 같아. 그냥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 채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언제까지요?라고 한다고 보면은 어... 어디 봅시다. 언제까지 그럴까? 어제 한번 이건 봐야겠는데 되 언제까지 그럴지? 어제 다른 다른 카드를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여러분도 딱히 이 사람을 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전 연인처럼 좀 달달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전 연인은, 그, 좀 버리가 시원치 않을 수 있지. 버리가 어. 시원치 않을 수 있어요. 전 연인처럼 달달한 사람이면 좋을 텐데. 어디 봅시다. 이사람하고 어디 봅시다 어, 안 되, 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 음, 뭔가 어, 새롭게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뭔가를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그냥 인간적으로 는 괜찮지만 연인으로서 살짝 안맞아 어, 안맞고 어 어디 봅시다 자꾸 이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게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음, 아 여러분이 어, 킵할 사람은 아직 없어. 어, 저장할 사람은 아직 없지만 옆,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닥 나쁜 사람은 없어요. 어 나쁜 사람 없고 이 사람 관계를 조금 더 두고 봐요. 왜 두고 보냐라고 하면 어 멀어질 것 같지도 않아. 어, 멀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 시작할 것 같지도 않고 새로 시작 만약에 이 사람은 같이 시작한다 그러면 은 여러분이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어, 실망할 것 같다 그리고 어, 또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누구냐 라고 봤을 적에는 아마도 그 사람이 전, 연인, 전 연인이 아닌가 싶어 그전 연인이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려 할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지. 왜 돌아오지 않고 있냐라고 하면 그것도 뭐... 어디 봅시다. 아, 야,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참애매하세 어디 봐, 이게 뭐, 이게 뭘까? 아, 참.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요? 나 여러분 되게 다, 단순한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단순하지가 않은데? 아,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어쩌면, 어쩌면, 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여러분의 전 연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전 연인이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전의 연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 돌아오냐면은 뭐 전에 연인이 여러분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어 그냥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전에 연인은 어좀 달달한 잘 달한 대신에 어떤 뭐 여전처럼 막 추진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어 그래서 전에 연인하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 남자가 걸핏하면 잠수 타고 막 이러니까 뭐그남그 꼭 이게 남, 남자라고 말할 순 없어. 하여간, 그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그냥, 아, 골치 아프고 이렇게 헤어졌었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 봐도, 그 사람이 제일 여러분하게, 어, 맞, 맞았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의 연인이 어쩌면, 다는 아니에요. 어쩌면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어. 어, 갑자기 돌아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음. 근데 왜안 돌아오냐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그 완전히 그 성격이 여러분들이 좀 남자 같은 데 있잖아 남자라면 진짜 상남자고 여자여도 좀 남자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 갑자기 돌아올 수 있어요 어 다는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킵 하세요 어. 이 친구. 이 친구 그냥 킵해도 돼요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폭넓지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어 여러분이 뭐밥 먹자 그래도 뭐 먹을 수 있을까? 아, 뭐꼭 밥을 먹어야 말입니까? 그냥 가끔씩 연락이 와가지고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가끔씩 얘기 나누고 차 한잔 할수 있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냅두고 만약에 전 남친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전 남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여기는 그래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전 남친이. 음. 딴, 그, 제 카드에서 보면 전 남친 되게 나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다. 그니까, 여, 기는둘 다, 어, 둘다 세이브해도 된다라는 거지. 어, 내, 내 마음의 처장, 어 자, 암튼,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에 저장해야 될 사람과 어, 저장해야 될 사람과 어, 걸러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디 봅시다 아이고 여기도 성격이 여장불세 오이고 박빙일세 아이고 오이 4번 카드 좋은데요 음 여기는 연말에 잘하면, 어, 되겠다. 음. <웃음> 근데 좀 싸우기는 싸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성격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 어, 판이하게 달라. 다투긴 해도, 이, 이제, 여, 여성분 성격은, 어, 좀 괄괄하고 여장부 스타일이라면, 남자는 좀 꼼꼼해요. 음, 꼼꼼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좀, 그, 여자, 이 여자가 조금 덜렁덜렁 될 수도 있, 으면 사람은 좋아. 음. 원래 덜렁덜렁 되는 사람들이 성격이 털털해요. 덜털하고 남자는 조금 꼼꼼한 대신에 꽁에. 음, 그런 게 있어요. 어, 맞아. 여기는 뭐, 너무 좋다. 음.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음. 아이고. 왜, 그냥, 얼씨구 지하잔데? <웃음> 아, 나 이렇게 잘안 웃잖아요. 여기 지금까지 너무 좋아. 제발 반전화 없어라. 와, 이씨. 너무 좋은데? 왜? 네. 새로운, 어, 저기, 막, 두 분이 속공합도 잘 맞고, 의외로, 정, 정, 반대의 사람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봐요 어, 괜찮다라고 봐 근데 이거 혹시 롱디예요롱딜 음, 수도 있어 어. 아니면 어, 뭐, 아니면 뭔가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거나 뭐 이런 거지 어. 어쩌면 롱디여서 자주 못 만나서 아쉬울 수도 있고 어. 막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빨리 못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어디 봅시다 지금까지 너무 좋아서 그냥 금 끝내고 싶은데 이럴 줄알았어음아 이게 뭔 일일까요 아, 아. 아 좋았다가 말았네 아. 아,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어. 음,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음. 뭔데? 나 지금, <웃음> 지금 내가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음,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어. 이 사람은 걸러야 될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거지. 음. 왜 걸러야 될 사람이냐 라고 하면 어. 여러분은 참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어, 순수하고, 뒤끝도 없고, 어, 저기 막 되게 순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닥 순수하지가 않아. 어,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음, 여러분은 음, 되게 순수하고, 아, 내가 이게 지금 팩,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아, 어쩌면은, 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속은게 아닌가 음, 좀만 기다려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드를 좀만 더 뽑아보라고 제가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신중해야 될것 같아서 음... 아참왜 사람 왜, 왜 그러지? 뭐가요 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지가 않아? 어. 그렇잖아. 이, 여러분이 좋으면 주변 정리를 하고 와야지. 음, 주변 정리를 못하겠으면 이러지 말아야 되고. 음,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가. 어, 아니면 지 여자한테 허락을 받고 오던가. 어, 이, 이 자기 여자 있다라고 봐요. 음, 이미 저기 막 정해진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유부남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유부남. 정해진 사람도 있고. 어. 이, 이 사람이 그래 저기 막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이게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저기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잊기가 힘들지. 음. 야근 사람 같았으면은 그냥 아 그래 나도 그냥 한번 어, 너 한번 그래 나도 너랑 한번 즐겼다 그러고 말 텐데 이 여러분 순수하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내 만약에 여러분도 이기적인 사람이면 그래 뭐뭐 뭐 어떠냐 나도 너 한번 즐겨본 거야 이렇게 하고 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못 한다란 말이에요 음. 걸러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 어, 호적등본 떼오라 그래. 이제 사람 만날 때. 호적등본이에요. 호적초본이에요. 하여간 나 나도 잘 몰라. 하여간 가정 가게 증명서 갖다가 갖고 오라 그래야 돼. 어. 아니면 핸드폰 조사를 해야 돼. 핸드폰에 뭐뭐 어, 뭐, 뭐 있나 없나. 그 카톡 보면 알잖아. 어, 뭐, 뭐. 맞아요. 어. 나는 이게 롱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롱디가 아니라, 어, 어디 멀리, 어, 뭐, 저기, 막, 자기 여자는 좀 멀리, 멀리 있다던가, 뭐, 하여간, 어, 아니면 여러분이 멀리 있다던가, 어, 둘중 하나는 멀리 있다라고 봐, 응. 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직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주말에만 만나는, 뭐, 주말 부부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어. 그니까 누군가가 정해 가정이 있거나 정해진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 서 직장에 멀어갖고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 같이 보인다라는 거지. 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거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이거 요주의 물인데 이미 상처 받은 거 아니에요? 음, 이거 이거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 음. 이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한테, 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무 약속도 못 해줘. 약속을 못 해줄 수밖에 없지. 이미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음, 가정이 있지 않으면 이미 미래를 약속했다거나, 뭐, 이렇게, 그, 이게 가정 카드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다른 가족들이 있다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어, 결혼을 약속했다거나 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나오진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미래를 약속할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완전히 양달인데 어, 그런 거 같아. 음. 이걸 어쩌죠? 음.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된것 같고 그걸 알게 되니까 뭐이 사람은 그냥 뭐그렇고 잠수 잠수 잠수 아니면은 그냥 별로 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닌가? 응.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닌가? 이 사람은 별로 왜냐하면은.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더 마음이 있었다라고 봐요 어, 더 있었다고 보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는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은 여러분은 이 사람 하나였지만 이 사람은 또딴데 있잖아 그러니까 딱히 저거는 없죠 어,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아쉬움이 많이 남나보네 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어,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음을 갖다가 가다 어 이제 카드 상에서 보면 이 카드 현재 리딩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어,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라는 거지. 어, 연말에 조심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네. 음, 어떤 사람이냐? 직업 안정돼 있고요. 어, 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나 자기가 목적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요 그냥 뭐그그 뭐, 그 예를 들어서. 어, 아, 저기,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다, 그러면, 이 딸기는 뭐에서 만들고, 뭐에서, 뭐에 참 좋지. 이렇게 디테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래서, 어, 자기 가 이웃 나한테 어울려, 그러면, 아, 그옷은 저기가 조금은 적히게 되는데, 고기가 살짝 더 들어가면 더잘 어울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없고 꼼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 물질에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써야 될 자리는 써. 만약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처음 만났을 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짠돌이다라는 걸 갖다가 약간 좀 사람이 짜다라는 걸 느꼈어도 그렇게 짜다라는 건못 느꼈을 거예요. 어, 그래도 조금은 자기가 무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마 대단한 무리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무리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 아, 여러분이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 누구를 경계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집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절약 정신이 좀 강해. 어, 딱 봤을 적에 어, 남자가 되게 꼼꼼하고 절약 정신이 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의심해봐요. 응. 음. 왜, 왜 절약을 왜 하겠어? 어.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저, 절약을 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 그냥 지금 기, 어, 기분이 좀 꿀꿀한데, 이거 보여요? 칼꽃힌 바다를 갔다가 노적고서 혼자 달빛 아래 가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달빛 아래, 이 칼, 칼 꽂힌 그, 밤그 강을 갔다가 건널려면 무섭기도 무섭지만 어, 저기 막이 조금만 배 안에서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불안 불안하겠죠. 어 그리고 밤이니까 어때? 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죠. 그니까 무조건 그냥 칼을 피해서 노를 저어 가겠지. 어 그러면 이 상태가 편안한 상태일까요? 안 편안한 상태일까요? 어, 언젠가는 그런 거지 해가 뜨겠지 육지에 닿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어, 어,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언젠가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 노를 젓는데 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냐라는 거죠 안 편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말에 걸러내야 될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걸러내야 될 사람이다 반드시 왜 여러분한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물론 이 사람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무 약속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해, 왜 약속을 왜 해줄 수가 없냐? 음, 약속도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놓을 수도 없다 그지만 여러분을 갖다 놓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 어, 크지 않아요 왜 크지 않나 뭐, 딴 사람 또 잡으면 된다라고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았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음. 어, 죄송해요 패폭해서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음 어디 봅시다. 이건 걸러내야 될 사람이잖아. 어, 이 사람은 걸러내야 된다라고 봐. 근데 왜 이렇게 인연이 안 끊어져 이 걸러내야 될 사람을? 음, 걸러내야 될 사람을 왜 이렇게 안 끊어지고? 막어 생각만 생각 생각만 너무 너무 많고 음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놓기가 힘든 게 아닌가? 어, 놓기가 힘들 수가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이 여러분이 이러면 이럴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더 막하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한테 좀 막한다라고 봐. 처음에는 조금만 막해서 아, 이러지 마. 어, 저 저기 막뭐뭐 뭐 아, 너는 그리고 심리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어, 막 진짜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거지. 어, 여러분들이 되게 무시해요. 어. 왜냐하면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순수하다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놀아보자 이게 안 됐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같이 갈 마음이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 고민은 하기는 했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음, 밀린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이 사람이 고민을 했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기는 해. 어. 왜냐면 하 상대방이 멀리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멀리, 멀리 있으니까,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 같은 건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육체적인 관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공수표를 갖다가 언제까지 날릴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이런 거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문제야 현실을 이렇게 놓고서 이 사람이 저울주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이 이 지금 저쪽에 약속돼 있는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를 놓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을 가, 갔다가, 어 저기, 막 잘라내면 육체적인 관계는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기 또 집착이나 이런 게좀 있어.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갈등은 굉장히 지극히, 어, 세속적인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자기 여자, 이제 아직 생각도 없어. 왜 생각도 없냐라고 하면, 어차피 뭐주말에도 언제든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어,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이, 이, 여러분이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은 그런 거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또그 여자랑 갈 거면 나하고 사이 끝내라고 할거 아니에요. 끝내라고 하면은 어, 자기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척하고 공수표를 계속 날린 거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그쪽으로 끝낼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쪽 끝낼게. 안 끝낸다니까? 음. 왜안 끝내냐 라고 하면 그쪽을 끝낼 수가 없지 이 사람이 이렇게 그쪽하고 이게 저다그다 그다 누군가하고 미래를 약속했을 때는 그만한 이사람 굉장히 계산적이란 말이야 계산이 섰으니까 약속한 거라고요 어, 계산이 섰으니까 약속한 건데 이걸 갖다가 포기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잡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을 놓기도 뭐하고 어 놓기도 뭐 하고 계속 갖고 가자니 더 이상 공수표를 남발할 수가 없고 어,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을 잡아둘려면 걔는 곧 헤어질 거라고 거짓말을 때려야지 그럴, 거짓말을 때려야지 붙잡아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나는 걔랑 절대로 헤어질 마음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남아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약을 파는 거지. 음 아 이게 이게 이게 뭡니까 어, 이게 뭡니까 이 연말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유부남이네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봐요. 이게 8번 카드가 될 수, 아, 긍정적인 그런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부정적인 카드가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읽혀진다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한테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오면 빨리 빠져나올수록 좋은데,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지. 음,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라고 하면, 너무, 어, 순수해요. 맑은 영혼이라 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들은 계산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힘든 구조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한다라는 거야. 그냥 아무런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그 말을 믿는다는 거지, 그거를. 음. 과연 저 사람이 이, 저기, 미래를 약속한 사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 이게 계속 위험한 고개를 계속한다라고 나오네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아한다 이를 어쩌지요? 음 위험한 고개를 계속하는데 이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도 끝을 내야 된다는 건 알기는 아는 것 같아 그 어, 알기는 안다 이걸 갖다가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요 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알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음, 그쪽에서 알게 될 확률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입지가 곤란해지는 게 아닌가 어, 입지가 곤란해지겠다라고 봐요 음, 그 저쪽 여자가 알게 될것 같아 음, 알게 될것 같고 어디 봅시다 이 여자가 알게 되자마자 여러분한테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남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지. 이, 이 지금 이 여자도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살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이고 이게 한두 명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네 이 사람 때문에 아, 한두 명이 한두 명이 괴로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이 사람 이이 이 사람이 이렇게 참았냐라고 보면 음, 왜이 사람이 이렇게 참았냐라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인제서야 가족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게 결혼했거나 아니면, 어, 아니면 가족 간에다 이미 결혼할 것이다라고 그, 그 미래가 예견된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참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멀리 있어. 내, 내가 보기에는 이 직장 때문에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음. 아니면은, 이, 쪽에서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여간,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은 그거 갖다가 계속 참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참을만한, 참을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쩌면, 이, 여기에, 어,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파고드니까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들었는데, 암튼, 그래서, 이, 이쪽에, 이, 이쪽에 이 사람이, 어, 이, 저기, 막, 이걸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야. 여러분이 뭘르고서이 사람, 이 사람은 이게 속인 거지. 어. 속았다 할지라도, 이거 소, 속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음. 그리고 속은 거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을 뺄라 그러면 얘가, 어, 얘가 자꾸 잡지. 발을 안 놔줘요. 거짓말 하면서. 난 걔하고 헤어질 거야. 걔하고 만정이 다 떨어져.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런 건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오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여요? 이게 뭐냐면 관제 구설 카드예요. 관제 구설 사람들 입방하고 오르내리고 굉장히 안 좋은 카드가 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에 걸러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어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 저기 막 걸러내라. 어 연말 연시에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은 어 가정에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은 없나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너무 쉽게 어, 잠자리를 가지 말고 좀 지켜봐요 음, 좀 지켜보고 이, 이 사람이 목적을 갖다 달성하지 못하면 지가 알아서 갈 거야 이 사람의 목적은 뭐다 그치 왜냐면 자기 그그 그 자기 짝 자기 짝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가질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음,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네, 4번 카드. 이거는 그 연말 연시에 걸러내야 될 사람을 갖다가 알아본 거예요. 그럼 킵해야 될 사람은, 어, 연말 연시에 킵해야, 사람이 들어오는 게이 사람 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이 괜찮아요. 얼핏 보기에는. 음. 그니까, 누가 봐도 혹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막이 사람한테 마음을 뺏긴 게 아닌가 싶어. 어. 괜찮아요, 이 사람. 음. 이, 저기, 막 얼핏 보기에는. 음.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보지. 음.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